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방수 자동안내방송기 사용법과 상품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방수형 카바 가 씌워져 있죠 그리고 속에 내용물이 스피커 센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usb 전원 그리고 보륨 조정 단자들이 있습니다 아답터는 이 부분에 전원 dc 전원을 꼽고 그리고 이 외부에 dc ac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요건 dc 전원이죠 그래서 간단히 전원 연결을 dc 아답터를 연결해서 220에 콘센트 꼽아서 연결을 해서 쓰시거나 또는, 배터리나 건전지를 속에 공간이 넓으니까, 배터리 건전지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쓰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외관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피커 센서.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 피스를 박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 라비너트를 만들어 가지고 어, 케이블 타이로 연결을 하셔도 되겠죠. 사각에도 고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수형 PS1 방수형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